안녕하세요. 쩡조입니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뭐 집중 공격으로... 아 근데 너무 <웃음> 기반이 없는데? 난 몰라. 집공할란다. 기반을 만들어가는 거지. 세주? 아니 왜 사일러스가 패하냐? <웃음> 아니 너안쓸 건데? 쇼적을 받고 말지. 비비을도 한번 모아볼까요? 정필드링한것 어, 봐, 진짜? 무인수를 <웃음> 하나 만들게요. 바로 나오주고 이자는 어떻게 잘 챙겨지네요. 어, 여기 최악체대전. 그래도 여기 니달리가 이성이니까 해주지 않을까요? 아니 설마 이거 있죠? 니달리야 할수 있지. 아니 이거 이겼는데? 아니 내가 이거 힘들게 번거다 말렸잖아 그러면. 하하. 이 핀을 템미나 봅시다. 오 도박꾼의 칼날. 이거는 좋고 휘말리 할게요. 번져 도는 거 너무 좋습니다. 이즈리얼이나 바루스 하나만 줬으면 좋겠는데. <웃음> 6공이 이거 같이 터지거든요 뭐 혼자해도 충분하긴 한데 조금 서운하네요. 토라이 아이템 아니야. 차라리 추방자를 먹겠습니다. 아 근데 나 은근히 추방자를 좋아하네요. 냠이. <웃음> 나이스. 어도돼돈 많이 뜯었으면 됐지. 사운드 좋다. 어 심지어 이기나? 와, 어, 이겼다. 나이스, 미쳤는데 우리 지돌이, 칭찬해. 골베이가 붙이고 도장을 하나 만듭시다. 아, 발 <웃음> 하필 필요 없는 거 가져왔네. 여기 다들 칠레불 찍네요. 저는 돈이나 모으겠습니다. 뭐야? 이뒤 <웃음> 이거 버그 아니야? 아주 돈 나오는 기계네요. 이거 <웃음> 나이스! 자야까지 색깔림을 쓸까? 아 여기 방금 삼성 찍은 애를 만났네요 아 연승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마 제가 지겠죠? 근데 생각보다 잘 뚫는다? 아 이거 만라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는데? 괜찮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자까지 스위치 삼성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? 이다. 어, 뭐지? 아, 헥카림을 내려야 하네요. 그레이븐이 돕기 좋습니다. 소우저? 소우저는 릴러가 있어서 조금 찝찝하네요. 이거 사이버넷틱으로 갑시다. 아이, 다이네한테 물렸는데. 안 돼! <웃음> 그래도 아이고 끝까지 삼을보고 갔네요 우리 트위치 이거 암 설자 때문에 조금 피곤할 것 같은데 주방 잘 괜히 먹었나? 나이스! 이거 템 처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 줄 알았으면 한 돌아 먹을 걸 그랬나? 왕템로 확실히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엉끝을 음 생각해서 가고 가보... 아... 그걸 유턴을 해버리네 오 자야가 붙네 트위치가 일을 잘해주긴 했지만 아야가 더 잘하겠죠? 아, 깔끔하게 레벨업 됩니다. 오우 올렸나? 시간도 없어서 이건 힘들겠는데? 퍼뜨려버려 어 나이스 아이팬 오기 전에 끊었고 챙겨 나이스 된다 된다 아 좋습니다 근데 자야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 것 같지? 아닌가? 이거 업치기 잘했다 그쵸? 어 여기도 불타고 있는 상대 어, 그부가 이성이라서 생각봅니다 아니 지팡이는 좀... 여기 생각보단 약한데요? 나이스 연승 끊어줍니다 민첩사수 센데? 각오일에 과학이나 고인수 하나 더 총검을 그냥 쓰겠습니다. 깨버리기. 이거 앞라인만 살짝 보강하면은 그냥 불에 까도될것 같습니다. 어, 나이스. 깔끔하네요. 80키까지. 아, 맞다. 세불망 만드는 거 까먹었네. 근데 자야 진짜 센데? <웃음> 분이랑 템포 나오는 것 봐.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거 삼성 봐도 되겠네요. 진짜 돈이 너무 많다. 나이스. 이렇게 스위치랑 같은 거 치는 게 좋습니다. 스위치가 방마저 각도 있고, 이거 직공도 같이 터지니까. 진짜 순식간에 터지는 것 봐. 오, 이즈리얼? 와, 이지리얼 터졌는데? 우리 저야 삼성 아니야, 이거? 얘 이성 맞아? 팍! <웃음> 다음이? 있어. 이거를 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데. 일단은 나섰을? <웃음> 아 둘이 붙였다. 아, 실수. 아스펙쌓이는 속도가 한두 턴이면 백 스택을 쌓네요. 우리 어, 진짜 좀 전에 터뜨린 것 같은데 또 터뜨렸어? <웃음> 나이스. 아니 아니 석호 <웃음> 아니 석호를 만들 순 없잖아. 하필이면 저도 허블 치고 그냥 제이스 정도 넣어줍시다. 아들을 넣을까? 아들. 확률 복사. 이번에는 볼리베아가 이거 태블방도 들고 와서 이거 확실히 이겨지겠죠? 우리한테는 계속 이겨지던데? 자야, 이거. 오늘따라 왜 이러지? 이 친구 이렇게 센 친구가 아닌데? 심지어 한 번에 70초 택. 나 만나면 죽는 거야. 파라기가 나왔네요.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피핀을을 버릴 수가 없네요. <웃음> 이것저것 나오네. 어? 잠시만. 아니 나 갑자기 떴는데. 이거 자야랑 이다스 삼성 보려다가 뭐야 이게? <웃음> 아니 갑자기 해카림이 떴습니다. 히바라기 해카림을 될까? 응 음, 제이트 줄거야 어, 헤카림 이거 삼성이 있어 이끔찍하지는 못해가지고 아아 랭각 아, 아 랭가. 아니, 근데 진짜 웃긴게 삼성을 찍었는데 좋다? 템 안줘서 그런가? 이거 비비늘을 만듭시다 거를 뒷비니를 만들고 이러면 이거 분날 자리가 생기겠네요. 이거 황금 군단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기대해도 되나요? 아이 근데 우리 헤카림 어디 갔어? 헤카림 언제 터졌지? 아야 삼성이랑 이다스 삼성까지 찍고 끝냅시다. 그러고 보니 볼리비아가 있었네 뭐가 빼야겠다 아 시너지가 엄청 애매해졌네요 아 이거 라칸을 써야했네요 자야. 잠시만요 이거 죽겠는데 잘못하면? 이다스! 그럼 이다스 한마리 남고 이러면 자야도 한마리 나이스 황금분난 이제 황금군난이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난 절대 못 이기지 어, 뒷라인 한방에 삭제 <웃음> 나이스 근데 여기도 그을 뜨려면 금방 뜰것 같긴 하네요 오. 근데 그거 삼성 정도로는 안되지 않을까요? 방해는 안하겠습니다 아, 맞다, 저희라 아이고, 배치 올리는 걸 까먹네요, 자꾸. 삼성이 3개니까 방심하게 되네. 네, 알아서 올라가서 피하겠죠, 뭐. 땡기 나이스. 그거한 마리 남았네요. 언제? 빗비늘이라도 오비비을 받읍시다. 뭐, 시너지가 너무 불편해서. 오 여기 급은 삼성 근데 저기가 밤 끄신게 조금 걸리네요 아또 까먹었다 <웃음> 근데 진짜 실드감과봐 그리고 딜러랑 탱커랑 다 삼성이라 가지고 아 자꾸 배치를 안 보게 되네요 아유씨다 세. 그거 혼자 남았네요 안되이녀석아 어디 삼성 하나로 덤벼 <웃음> 자, 이렇게 민첩사수 군단으로, 황금 군단으로 1등 했습니다. 자, 역시 빗비늘이 최고야.